비와 대지가 어? 안녕 공주도 일이 나와라 공주도 일이 오세요 공주야 일이 와 여기 문 열렸네 일이 오세요 헤헤헤 <목소리> <목소리> 으쌰, 그거 뭐야? 그럼 그거 뜯으니까 재밌어? 공주, 이리 와. <웃음> 공주도 아짜야, 이리 와. 응? 음? 비 오는 거 보니까 좋지? 어? 안 좋아? 비 오는 거 보니까 좋지 우리 태식이 비가 아주 많이 안 오고 조금씩 조금씩 봄비가 온다 그치? 봉... 안녕 우리 태식이 밖에 나오니까 좋아요 밖에 나오니까 어때? 오늘 비 오니까 비 오니까 좋지? 시원하고 좋다 어, 바람 부니까 너 머리가 뒤로 넘어갔어 오 되게 분위기 있어보여 아, 아, 바람 불어서 어떡하지 태지어 미치겠네 아 춥지? 야 우리 집 열어줘. 어? 우리 집 열어줘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우리 집 <좀> 열어줘? 이시가 <웃음> <태식아>, 어떻게? <어떡해. 웃음> 베란다 이쪽 이쪽 타는 어디나? 공주봐 엄마 이쪽 창문 열어서 들어갈게 공주야. 어이고 어이고 어이고. 세식아 공주 어디 있어 공주? 어? 공주 어디 갔어? 공주 봐. 그래? 자. 우 열린다 여기는. 잠깐만 있어 엄마가 금방 갈게. 세식아이어와 들어가자. m